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죠 이에 더불어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이은 람다 변이까지 나타나 감염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이 되고 있네요 올여름도 불볕더위와 코로나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우리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리아시아 t v 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소식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련 소식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삼종 세트 부탁해요 태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7월 12일부터 편의점과 백화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라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지난 주말 3일 연속으로 1일 최다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6일 사상 최대 기록인 9,6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교도소 감염 615명이었고 사망자는 67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전날인 7월 15일이 9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지난 7월 17일에는 방역당국의 우려대로 1만 명을 돌파해 1만 82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141명으로 최다 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태국의 코로나 확진자 신기록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7월 18일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1,396명으로 또다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망자는 101명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방콕의 인기 주말 시장 짜뚜짝 시장이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폐쇄됩니다. 짜뚜짝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방콕으로 와서 판매를 하는 사람도 많아 코로나 감염과 확산형이 높아 2주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 토요일 오후를 맞아 짜뚜짝 주말시장을 탐방하고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이때 1차 유행에 따른 태국 정부의 봉쇄조치가 해제된 직후 모처럼 활기가 돌았던 짜뚜짝 시장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발 진정이 돼서 활기찬 분위기의 짜뚜짝 시장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에 적자가 우려되어 코로나 보험 판매 중지나 보험 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기업 신만콩 인슈어런스는 코로나19에 대한 보험 판매를 중지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 상품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보험 가입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리아 인슈어런스도 7월 16일 금요일 16시부터 모든 판매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유형의 보험 경신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대형 보험사 신만콩 인슈어런스는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전에 판매한 코로나 보험 COVID-2-in-1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태국 보험위원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태국 보험위원회는 이전에 발생하고 현재 유효한 회사 보험계약은 모든 계약 종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보험회사는 고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 사기를 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지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보험위원회의 이번 불허 발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태국 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명령은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국에서 7월 15일기에 태국 동해안의 세계섬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사무이 플러스 모델이 7월 15일 태국 남부 동해안의 수라탄이도 꽃사무이가 꽃팡안 꽃다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11시경에는 사무이 플러스 모델 홍보를 위해 태국정부관광청에서 초청한 외국 언론인 10명이 도착했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에 따르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80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방콕에서 코사무이까지 방콕 에어웨이 자석을 예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국가인 태국에서 관광업의 부활을 도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푸케에서 시작된 샌드박스 모델에 이어 두 번째 지역으로 넓힌 것으로 태국 관광청은 사무이플러스 모델로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향후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69개국으로 여행자들의 백신 접종,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코로나 치료비 10만 달러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국의 여행 개방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갖춰진 상황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국 정부가 방콕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포함한 10개도에 대해 야간 통행 금지 등 강력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령한 이후 돈무항공항의 항공기 발착편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발표로 인해 저가 항공사는 운항 횟수를 조정했으며 지금까지 하루에 100회 정도 항공편이 착륙했던 것이 현재는 60% 감소한 40편까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락다운 이후 타이 에어 아시아는 이달 말까지 전면 운항 정지 노게어는 간편하여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부터는 주변 국가인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인원 대상으로 2차 접종은 화이자나 독일 바이온텍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태국이 시노백으로 1차 접종을 받은 인원들에게 2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로 교차 접종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백신 접종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2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9,600만여 명중30만명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5일 감염자가 1,051명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고 14일에는 2,830명으로 2배를 훌쩍 넘기는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자 증가는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백신 교차 접종을 시도하여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당초 30세 이상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50세 미만 160만 명에 대해서는 2차 접종 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교차접종을 결정했습니다. 그밖에도 교차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바레인, 부탄,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베트남에서 50대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뒤 대사관 등에 아무런 통보 없이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현지 교민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과 호치민 한인회 등에 따르면 올해 58세의 한인 교민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뒤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 시설에 격리된 뒤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호치민 당국은 방역 규정에 따라 시신을 곧바로 화장 처리했습니다. 베트남 방역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 당국은 사망 사실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 등에 통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을 거둔 교민분은 호치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치민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사망자와 동시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들부터 로 친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의 수소문화 끝에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치민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호치민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해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한국인 감염자가 나와도 신상 정보를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민은 확진자가 격리시를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망 후 총영사관에도 알리지도 않고 화장 처리되었다는 소식 알려주면서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남성 A씨의 유해는 이르면 오는 21일 한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베트남 당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호치민 총영사관은 베트남 중앙정부와 보건당국 등의 쩌라이병원과 호치민 당국이 아무런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해당 남성을 화장한 것이라며 한국인 화장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인 인명 보호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거듭 항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확진자 폭증에 신음하는 병원의 과실일 뿐 정부 측의 고의나 방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호치민 한인회의 경우 그동안엔 현지 체류 교민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총영사관과 공유하며 환자들을 지원해왔으나 숨진 교민분과는 평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베트남 당국도 현지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 측에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현지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교민들에게 가족과 지인 등의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베트남 정부는 7월 19일 자정부터 수도 하노이와 16개 지방성의 방역정책을 한 단계 더 강화합니다. 호치민과 마찬가지로 외교 및 의료 등 필수 업종 근무자들을 제외한 인원의 출근과 외출이 통제됩니다. 외부에서 5인 이상의 집합 역시 금지되며 대중교통 또한 절반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의료, 방역시설이 열악한 베트남의 사정, 델타 변이 등의 출현으로 점점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베트남 당국의 일처리 방식은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티 v 에서 준비한 태국과 베트남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코로나 소식에 더불어 베트남의 관련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베트남도 제가 한때 거주했던 곳이라 호치민 교민분의 코로나 감염 후 사망 및 사후 화장 처리 사건을 접했을 때의 심정이 결코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주변 국가인 베트남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현재 교민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불의의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 2억만리 타국에서 숨을 거두신 한인 남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재외공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순 항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정말 답이 없군요.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 v 를